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부터는 속성태필드라고는좀 독특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속성태필드라는 프로그램이 하는 역할이 뭐냐 이런 얘기죠 솔리드웍스 파일에 속성을 좀더 간편하게 입력하기 위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속성을 입력한다 무슨 말일까요 단품을 예로 한번 보겠습니다 파일 새 파일 파트로 들어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이 단품 설계를 한 다음에 이 단품에 대한 여러가지 속성을 정의하게 됩니다 뭐 설계 날짜는 언제고 설계자는 누구고 재질은 뭐고 그렇죠? 전체적인 볼륨은 얼마고 뭐 이런 속성들 있죠 어디서 하죠 파일의 속성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일이 다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좀 불편하죠 뭐 설계자는 누구고 그렇죠? 홍길동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입력을 해야 됩니다 불편해요 특히 설정 특성까지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렇죠?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 작업을 좀더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이런 속성을 좀더 편리하게 입력할 수 있는 템플릿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 속성템 빌드 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죠? 어, 이거는 솔리드웍스하고는 독립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솔리드웍스를 실행하지 않고도 이, 그렇죠. 어, 속성태 빌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실행하는 방법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솔리드웍스 2016 그룹 안에 보시면 솔리드웍스 도구 그 다음에 속성태 빌드 2016이라고 있을 겁니다 이걸 누르면 이렇게 실행이 될 겁니다 또는 솔리드웍스를 이미 실행을 했다 그러면 리소스 바에 보시면 그렇죠 여기 솔리드웍스 리소스 있죠? 눌러가지고 속성태 빌드 이걸 눌러도 이렇게 실행이 될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은 사용자 정의 속성을 하나도 만들지 않았다 그러면 그렇죠? 여기 사용자 정의 속성입니다 요거 누르면 어, 뭐 저는 미리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파일, 새 파일, 단품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미리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것 뿐입니다 만약 만들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 버튼이 뜰 겁니다 뭐라고요? 지금 작성하기라는 버튼이 뜬다는 얘기입니다. 이 버튼을 눌러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솔리드웍스 이세 가지 방법 중에 두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거는 솔리드웍스를 일단은 실행을 해야지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첫 번째 방법은 솔리드웍스를 실행하지 않고도 이탭 필드를 실행할 수 있겠죠. 알시죠 자, 저는 두 번째 방식을 쓰겠습니다. 자, 그래 가지고요. 이 리소스에서 속성대 빌드 있죠? 요걸 눌러가지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물론, 이쪽에 뭐 별도의 어떤 단품이나 어셈블리나 동면 파일이 열려있지 않아도 당연히 이 프로그램 자체는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성대 빌드로 만들 수 있는 그 속성 템플릿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파트 속성을 입력할 수 있는 템플릿. 어셈블리 속성을 입력할 수 있는 템플릿, 도면, 용접구조물 크게 네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형이요. 그래가지고 어, 저는 이제 파트, 어셈블리, 도면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접구조물은 여러분이 나름대로 또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속성대 필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크게 세가지 구역으로, 세개의 구역으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이제 도구 빨레트입니다 그래서 구로 상자도 있고요, 텍 상자, 목록 번호 쭉 있습니다. 이걸 이제 끌어다가 뭐하는 거죠? 사용자 정의 속성 이 인터페이스를 설계한, 설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프로그래밍을 조금이나 해보신 분들 있죠? 뭐 비주얼 베이직이나 비주얼 시플풀이나 이 프로그래밍을 조금이나 해보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컨트롤, 컨트롤이라고 그러죠. 컨트롤들을 폼에다가 딱딱 끌어가지고 폼과 폼, 폼에 있는 컨트롤끼리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프로그램이 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폼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템플릿을 만든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목록을 끌어다 놨어요. 그럼 목록, 개별 이 목록 상자에 대한 어떤 속성 정의는 여기서 하게 됩니다. 실제 실습을 해보시다 보면 아마 여러분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자, 도구 팔레트, 템플릿 정의 구역, 컨트롤 속성, 정의 구역. 이세 개의 어떤 부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만든 거는 이 폴더에 저장이 된, 저장하는 이저장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솔리드웍스와 디폴트로 어, 읽어오게 됩니다 c 프그 m 데이터에 솔리드웍스, 솔리드웍스 2016랭 코리안입니다 아 근데 나는 이 폴더 말고 뭐 D 드라이브의 특정 폴더 네트워크 컴퓨터의 특정 폴더에 저장을 해놨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위치만 바꾸면 되죠. 자, 한번 볼까요? 옵션입니다. 들어와서할 위치입니다. 사용자 정의 속성 기본적으로 하나 있죠? 어, 추가가 안되는데요. 이걸 삭제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 폴더를 지정하실 수 없어요. 문서 템플릿처럼 여러 폴더를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 폴더를 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용자 정의 폴더는 이 부분을 삭제해야지만이 별도로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이티 드라이브요 저는 스마트 수업자료 밑에 프로퍼티라는 폴더 안에 모여놨는데 모아놨습니다. 이렇게요. 우리가 이제 실습을 통해서 완성할 겁니다. 자, 요 폴더를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파일, 새 파일 해보죠. 파트로 들어오면 사용자 정의 속성이 들어오면 이렇게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될수 있으면 물론, 뭐, 이렇게 하는 게 뭐, 영 나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어, 이 경로보다는 추가하겠습니다. C에 프로그램 데이터 있죠 솔리드웍스, 그 다음에 2016, 랭, 코리안, 요 코리안 까지입니다. 예,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요 위치에 모여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위치, 요 위치입니다. 디폴트 위치에 저장해서 쓸 수도 있고 별도에 내가 원하는 폴드에 저장해 놓고 네, 경로만 지정하면 되겠죠. 그 얘기한 겁니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저장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파트 템플릿으로 저장을 하면 확장자 prt 어, 파트 prp라는 얘기입니다. Assembly, Drawing, Weldment 이런 확장자를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확장자 보이시죠? 물론 이런 생각을 할수 있죠. 뭐 단품 그 사용자 정의 템플릿을 한 개만 만들 수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개 만들어 쓸수 있어요. 어셈블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도면 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개 만들어 쓸수 있어요. 여러 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렇게 골라 쓸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죠 자, 그런 얘기 좀기억할 전체적인 어떤 그걸좀 개념을 잡으시고요. 하나씩 만들어 보자 만들어봐야지 여러분이 조금 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화살표를 이렇게 쭉쭉 그어 놨는데 좀 헷갈리실 거예요자 여기 첫번째 그택 상자를 한번 예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사명 신중앙 주식회사 아, 제가 회사를 차렸어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회사 차릴만한 오너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골방 스타일이지 그렇 <웃음> 자, 이렇게 하나 만들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게 찍으면요 이렇게 어, 이 컨트롤에 대한 속성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캡션이라는 건 뭘까요? 요건 내요 회사명 그래서 그렇죠? 요게 뜨는 겁니다. 요거. 자, 그리고 값을 어, 입력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 여기 이름 있죠? 이름이 실제 속성 이름 요기에 표시될 겁니다. 여기 에 이제 회사명이 뜰 거고요. 유형은 뭐로 되어있죠? 텍스트로 잡힐겁니다 이 값에다가는 제가 직접 입력한 값 있죠? 신중앙주식에서가 여기 들어올 겁니다 맞죠? 그리고 여기 설정에 보시면 두 개의 버튼이 있죠? 첫 번째 버튼을 누르면 여기 눌러져 있으면 이 속성값이 어디에요? 사용자 정의 속성이 들어오는 거고 두 번째 게 눌러져 있으면 요 설정 특성이 있죠? 여기 에 들어오게 됩니다 설정별로 특성을 다르게 하고자 할때또 기능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요. 좀 복잡하니까 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솔리드웍스 실행하시고요. 일단 종료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를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리소스 탭에서 요거는 뭐안열려 있어서 상관없습니다. 속성 탭 빌드로 들어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죠. 자, 기본적으로 그룹 상자가 하나 있는데요. 그 전에 반드시 여러분 저장하시면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요 위치입니다. 요 위치요. 자, 이미 여기 있죠. 여기 있으니까요. 다음에다가 언더바 지금까지 했듯이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꼭 저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새로 만들때 쓰는거고요 요거는 이제 뭐하는거죠 이미 만든 템플릿을 열어가지고 수정하고자 하는겁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은 요겁니다 열어볼까요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해보다 보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사실은 자 그렇지만 차분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테스트를 열어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번째 그룹 상자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어요 이 그룹을 찍으면 그룹에 관한 이렇게 속성을 정의할 수 있는 거고 여기 빈곳 있죠? 빈 곳을 찍으면 이 사용자 정의 속성과 관련된 겁니다. 여기서 유형을 먼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파트로 하겠습니다. 그럼 메시지는 뭐냐? 이런 얘기죠. 여기다가는 뭐 간단한 안내멘트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품에 대한 이렇게요. 단품에 대한 대한 속성 정의. 어 속성, 사용자, 정의, 폼입니다. 이렇게요. 뭐 어떤 글자를 써도 상관없겠죠. 그렇죠? 자, 그런 얘기고요. 그룹 상자 하나 있습니다. 그룹을 찍으면 이렇게 그룹이 가는 겁니다. 아, 처음부터 확장할 거냐, 수축할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확장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죠. 수축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게 이제 아래쪽 화살표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눌러야지만 이렇게 쭉 펼쳐지는 거죠. 좀 확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회사명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회사명 있죠? 택 상자로 하겠습니다 택 상자요? 그러다가 이으루반이 갖다 놓으면 됩니다 어스님저 잘못 가져왔는데요 <웃음> 목록 상자 가져왔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록을 찍고 딜리트키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워집니다 또 가져올까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 합니다 누른 채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누른 채 드래그 하셔가지고 순서를 바꾸시면 됩니다. 아시죠? 얘는 지금 언제든가? 목록이 선택되어 있는 겁니다. 목록 상자가 선택되어 있는 거고 퀴 찍으면 풀리게 되겠죠. 그래서 찍으면 얘가, 얘가, 그리고 그룹이 그래서 어디를 찍느냐에 따라서 이 컨트롤 속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 잘못 찍었다그러면딜리트키로 지우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지울까요? 자, 본격적으로 택상자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하나만 가져올 수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목록상자 여러 개 가져올 수 있고, 그룹상자도 여러 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일단요, 캡션, 캡션. 캡션은 뭐죠? 네. 그냥 라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라벨이에요. 자, 여기다요 저는 회사명이라고 쓰겠습니다. 회사명 하고요. 실제 이제, 이름 요게 중요한 겁니다. 요거는, 속성에, 저, 어, 사용자 정의 속성 있죠? 여기에 들어오냐, 들어오는 값은 아닙니다. 아니고, 보란 얘기죠? 그냥 여기에 따는 라벨일 뿐입니다. 이 컨트롤에 대한 이름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 속성에 여기에 들어오는 거는 이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 정의를 해야겠죠? 자, 회사명으로 하겠습니다. 회사명, 텍스로 하겠습니다. 타이번 텍스트 날짜 예 아니요 세가지 탭이 있습니다. 텍스로 하겠습니다. 자, 신중앙 주식에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네, 사용자 정의 탭에 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탭 여기에 표시되도록 하겠다는 얘기죠. 요거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설정 특성 탭 여기에 표시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저는 일반적으로 사용자 정의 속성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울트라 짱짱짱 간단하죠? <웃음> 그렇죠? 자, 그 다음에요. 이번에는 모델명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텍스 상자를 표현해 보죠. 그러다가, 이렇게. 그 다음은, 모델명. 뭐, 단편 명이라고 하셔도 되겠고요. 모델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모델명. 텍스라고 하겠습니다. 미리 정의되어 있는 이름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렇죠? 자, 그렇죠? 한글로 쓰겠습니다. 자, 값도 어떻습니까? 입력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렇죠? 단품의 이름이 미리 확정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여기서 쭉 선택을 하는 겁니다. 솔리드 i d 가 기본적으로 몇 가지 속성을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자, 파일 이름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사용자 정의 속성 탭에 표시되도록하겠습니다 이것도 끝났습니다. 이번에 설계자를 만들어 볼까요? 이번에는 목록 상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요 밑에요. 자, 같은 으시고그 다음에 설계자, 그 다음에 음, 설계자라고 저장되도록 하겠습니다. 목록을 하겠습니다. 여기다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렇죠목록이랑 상. 근데 목록은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홍길동이다, 뭐 성춘향이다, 강감찬이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게 한 가지 방법이고요. 두번째 방법은 뭐냐면 보면 텍스터 파일하고 연동할 수도 있고 엑셀 파일하고 연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부 파일하고 연동하는 거죠. 자 그러면 텍스터 파일하고 먼저 연동을 해보겠습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걸 저는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스마트 수업 자료 밑에 실습 자료 밑에 보면 저는 미리 만들어놨어요. 열어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냥 한 줄에 목록 하나, 이름 하나씩 쓰면 됩니다. 알죠? 그런 다음에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 아주 조심하셔야 될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를 기본이 N C로 잡혀 있을 겁니다. N C로 잡아놓고 저장을 해보니까 불러오질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글 영어라서 이게 한글 내용이지 않습니까? 한글 한글이잖아요, 한글. 이게 한글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못 불러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N C라면 영어 경우에는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만 영어까지는 테스트 안 해봤는데. 한글이라서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유니코드로 저장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아무런 문제없이 불러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제코드 있죠? 유니코드 전세의 모든 언어를 이바이트로 표현하는 유니버스 코드 그렇죠? 유니코드를 꼭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렇죠? 여기서 불러오는 거죠. 땡땡땡 눌러가지고 있죠? 우리 그런 D드라이브 밑에 고음 모델링 스마트 밑에 설계자 얘를 가져오는 겁니다. 알죠? 자, CSV 파일도 괜찮고요. CSV 파일이란 게 뭐죠? 엑셀에서 만든 거를 컴마로 어, 구분되는 텍스트 파일로 저장한 거죠. 엑셀에서 저장한 겁니다. 자, 열기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용자 정의값, 사용자가 여기에 없는 사, 설계자 이름을 직접 입력할 수 있게끔도 할 거냐?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사용자 정의 여기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자 일단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몇, 가, 몇 가지 다한 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표시되는지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텍스파, 어, 텍스파이어로 연동을 했어요 설계자 자 이번에는 재질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쵸? 재질을 가져올 수도 있고 날짜를 가져올 수도 있겠죠 그쵸? 자 텍스상자를 하겠습니다 뭐 재질에만 하나밖에 없을 테니까요 어... 자 여기다가요 재질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더 재질 줘야겠죠 텍스 재질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하겠습니다그 다음에 솔리드웍스의 재질을 가져오도록 지정해 좀 되겠죠 이거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럼 재질도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계 날짜를 한번 가져 볼까요 텍스 상자로해 가지고요 여기다가는 설계 날짜 어, 날짜니까 뭐 날짜 유형을 하셔도 상관없겠죠 값을 직접 쓰셔도 되지만 보통 이제 텍스트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설계 날짜가 따로 있습니다 완전한 날짜로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사용자 정의 목록에 표현되도록 정의 탭에 자 일일이 다 검사를 한번 해보시죠 이런 식으로 됐는지 자 됐으면 이걸 한번 저장을 하고요 그럼 이게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봐야겠죠 네, 실행시켜놓고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파일 새 파일 하겠습니다 파트로 들어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뭐 재질이라든지 설계자라든지 뭐 제조 날짜 같은 경우는 자, 일일이 속성에 들어가서 이제 여기다 직접 값을 입력하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는 재질이다. 뭐랄까요. 뭐 설계자다. 그러면 문자로 하고 여기다가 뭐 홍길동을 쓰고 막 이런 식의 어떤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상당히 불편하죠. 그렇죠? 자,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만들어 온게 있으니까요. 여기 사용자 정의 속성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딱 누르면 제가 만들어 놓은 게 보이죠? 딱 누르면 어떻습니까? 이게 딱 뜨는 겁니다. 얼마나 필요합니까? 아, 그룹 상자가 잘못됐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 그룹 상자 이름이 잘못된 거죠? 그룹 상자를 찍으시고 여기다가 이름 대, 요 이름 대신에 저는 음, 단품 속성 정의라고 하겠습니다. 단품 속, 속성 정의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죠? 다시 한번 저장하고. 그럼 이게 바로 반영이 되나요? 안 되고 있죠? 여러분 F5키 있죠? F5키, 새로워침키, F5키 누르면 바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 떴죠? 여기 메시지 여기 뜨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확장이 돼 있으니까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확장이 돼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수축이 돼 있으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장하고요. 찍고 여기 찍고요. F5키 누르면 이게 수축이 돼 있는 겁니다. 펼쳐야 되잖아요. 양이 많을 때는 수축이 나올지 모르지만 은 확장으로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다시 한 번, F5키. 됐죠? 자, 회사명 썼어요. 모델명, 파트 7이죠? 네. 설계자, 딱누이니 어떻습니까? 바로 뜨는 거죠? 재질, 여기 재질 없죠? 재질을 한번 추가해볼까요? 이렇게요.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재질 바로 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재질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A, B, C, P, C로 해볼까요? 바뀌죠? 설계 날짜, 보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고 뭐 하면 됩니까? 적용 누르면 되는 겁니다. 누르면 어떻게 되죠? 파일 속성에 들어가 보면, 얼라리오, 지금까지 했던 작업들이 싹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환상적입니다, 진짜. <웃음> 환상적입니다. 자, 어, 필요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삭제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 식의 개념으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밑에 기타 속성 누르면 여기서도 확인하실 수 있겠죠? 요거. 그 아니면, 어? 나는 여러 개만들어놨는데이 템플릿 말고 다른 템플릿 쓰고 싶다? 그럼 요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 누르셔가지고, 다른 템플릿을 불러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서막 하다가, 아이고, 잘못했네. 그서 잘못했네. 이럴 때는, 원래대로, 요거, 아, 요거 좀그렇고요 홍길동, 원래대로 하면, 딱 원래대로 돌아온 거 보이시죠? 지금 요, 요 템플릿, 요, 어떤, 요, 요 형식이 있죠? 속성을, 요 속성을 좀더 편리하게 입력하기 위한, 요 뭐랄까요 요, 요. 요, 요거를 정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맞아? 가가 가죠 애죠? 얘가 얘입니다 지금 얘를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어, 뒤에 좀더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